130만, 130만. Yeah. Yeah.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덱을 여러분은 구경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 구찌 컵에서, 구찌 톨베 컵에서 우승했던 전설님 기억합니까? 전설님이 지금 베니마루를 백렙 키워가지고 딜뽕 맛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스샷을 봤어요 7이던데? 그 시샷대로 제가 시나리오 한번 들려드리고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적군 이제 뉴드쉘 로그리드로 방어관련다 깎아 놓고 그리고 패서가필살기계지가다 찼을 때자 한번 봅시다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이죠 자 갑니다 반 깎하고 제 1승입니다 촤! 촤! 일성에 오십만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실험 계정이랑 진선전으로 딜이 잘나왔스때의 기준을 말씀드린 거야. 물론 이렇게까지 잘 풀리지 않겠지. 실제로는. 아, 어, 패서 성물이 뭡니까? 패서가 필살기 다쳤을 때 아군들이 공격 관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못 기다릴 거거든 실전에서는 그래서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 일단 딜러 한 명을 제일 두려운 딜러 한 명이 딱 꼬릅니다 꼬르고요 요렇게 어, 요렇게 어, 요렇게라고 합니다 요렇게 자 일단 방어 관련 깎고요 자 뚱뚱 쭉쭉쭉 7만 4... 아니 못 죽일 것 같은데 촥! 촥! 우와! 야 이거 뭔데? 272,000 만 나온다고? 아직 그 패석, 성물발동 이런거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돌았네 딜이? 근데 잠깐만 에스카 형님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자첫 턴에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망가가고 툭툭 치고 킹을 한번 따보도록 하죠 자, 슥! 걸고 팍팍! 89,000 갑니다 초합! 초합! 25만 4천. 역성인데 25만 4천. 이것이 바로 베니마루다. 아우씨, 봉돌리네. 저거도 소멸 걸어가지고 지금 패서 개성 발동시켜야 되는데, 이제 금색카드 있거든. 금색카드 랭따 시킬게요. 랭다 한번 가볍게 하면, 또 한번 푹 찔러보자. 찔러 아우, 진짜. 자, 일단 이런 경우에 요렇게 어. 다이앤한테맡겼을 때는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패서를 그런, 빨리 필살기 풀어뱉가지고다이앤을 어. 죽이 봐야 된다. 어, 죽일 수 있다. 예, 베니마루. 바짝 그딜 잘만 하면 진짜 죽일 수 있거든요? 한 방에 진짜 한 40만이 뜰 수가 있대. 실전에서 40만이 뜨고 그러는다니까 뭐 아무리 다이어이라고 해도 뭐 마주나면필체 쳐야 될 텐데 팍팍 트집으 끝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고서가, 와, 할고가 계속해서 필살기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다. 아, 이렇게 갈게요. 요걸 쳤을 때 필살기 게이지가 이미 다찬 거라 이게 성물이 발동된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발동된 상태에서 혹시 들어간다면 척 팍! 일단, 7 6 0 0찌르고요 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빡! 빡! 쭉! 쭉! 쭉! 치기 어다요 176,000 치기 뿟! 촥! 촥! 498,000! 야! 사람이네. 생각, 야, 사람이었네. 와, 아이고, 이한 판의 짜릿함을 위해서 우 결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고속건 피사기는 어차피 못 맞고, 다이앤이라도 빨리 저지해야 된다 생각한 거거든. 근데 다이앤은 그냥 판치로 치기 뿟고 고소건가 대가리 찍어 뿌는데, 풀피가 49만 8000. 오, 베니마로 덜았네이마 이거.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결투. 자, 자신감 좀 올라왔어. 우리 첫판에 좀 질질 그렸던 건좀 잊어라. 잊고. 봤제? 딜뽕 봤제? 오늘 뽕한번더 느껴보자고. 아무래도 또이 이 누나가 우리를 또 괴롭힐 예정이거든. 톡타르네. 자, 차크닥 하고요. 아, 이렇게 할게요. 차크닥 합치지면서 요거를 뒤에 던지면서 필살기 좀더 많이 챙길 수 있게. 자, 방어 발리 깎고. 촉! 촉! 우와! 뭐가 이거? 이게 뭔데? 팍팍! 쭉쭉쭉 15만원 더미다, 이건가? 첫 턴에 그냥, 애 하나 그냥, 이딜 뭔데 방금 저거? 치보세요, 예. 한번 치보세요. 자, 우리, 우리, 누굴 잡냐면, 비델리. 잡을까? 아니면 더원 잡을까? 야, 다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아, 피사기, 피사게이다 찼다. 이거 다 잡을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촵! 촵! 40만! 40만! 들어온나 임마? 촵! 촵! 47만! 와, 이걸 더원 형님한테 썼어야 되나? 빡, 빡! 쭉욱쭈 16만원 덤이다, 요 뭐, 스킬 하나 쓸 때마다 거의, 거의 50만원에 임박하는 그런 데미지. 엄마나. 야, 이거, 더원 형님 화나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더원 형님 죄송합니다. 야, 이분이 지금 필살기 풀업이 아니다 보니까, 필살기 풀업이 아니라서 필살기 삭제가 없거든요? 못 죽이면, 야, 잠깐만, 갚아야 된다? 폭! 3, 야, 이거, 잘하자. 근데 필살기가 레벨이 되게 낮으셔가지고, 필살기 삭제가 없어요. 카드 삭제가 없고, 32, 000, 야, 3 2 0 0이라고3 2 0 0 아, 형, 잠깐만요. 아니, 이걸 못 막는다고요? 필살기 레벨의 중요성이 지금 보이, 허? 형, 잠깐만! 아, 아, 형, 누구 죽일 거야 또? 아, 아, 슈. 야, 잠 어, 형, 우리 형 풀피다. 야, 잠깐만. 개섭됐다. 아, 어? 팍팍팍. 형, 진짜, 형, 필살기 한번맞으주세요 우리 코인멀리 누나가 맞짱을 주로 자기 우세속인데 잘해요. 이거를 잘 버텨내고. 상대는 필살기 못쓰게 하고 본인은 필살기 쓸수 있는 그런 어떤 누나이시기 때문에. 자, 이번엔 필각을 하기보다는. 컵택트 기분. 자, 향상. 섭. 형, 집보세요 자, 이거 맞아 와 형, 잠깐만요. <목소리> 야, 방금 킬 봤나? 저형왜 풀피야? 저형왜 풀피냐고. 잠깐만, 형. 우리 형, 잠깐만요. 저, 저한번 봐주세요. 진짜. 구석 간호는 진짜. 자, 갑니다. 우와! 뽀크다, 와 크다. 우와? 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나 우리 또 오늘 추려주신 전설님 힘내시라고 설레발친 구생형에게 좋아요 한 번씩도 부탁드리고, 우또 댓글로 우리 전설님 덱잘 봤다고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 진짜 놀라운 덱이네요. 은근히 제 취향에 딱 맞는 그런 덱을 잘하시네 우리 단톡방에서 저한테 이제 막 스샷 보내주시더라고요. 딱 낚여버렸어요. 딜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아, 덱출은 갑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 우리 구스 단톡방에서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놀라운 딜봉리인 덱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각이, 영상 가기다 싶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때때 각킹 잡아야 되겠죠? 각킹 카킹 정도는 우리 좀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일단 첫타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쓸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이거 혹시 남으면 덤으로 던지고 자, 시작하고 첫타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퍽퍽 와안 죽네 역속이다 뻥뻥 덤이다 85,000원은 덤으로 받으시고 자 퇴근하시면 됩니다 뭐 각킹대에서 각킹... 오 잠깐만 각킹대에서 각킹이 퇴근했지만 마무르가 나왔다 요거는 이제 갑분사거든요. 저오 마무르한테 냉어 보렸고 소멸 걸고 있고요. 마무르 한번 옵니까? 어안 오네? 야인가 사람인가 모르겠다 마무르한테 정확하게 냉어 보리는데 마무르 기술을 안 써? 하여튼 하여튼 저 마무르로 되지 못하면 야 우리 패가 없다. 이거 우리 베니마르패 들어와서 끝이거든요. 마무르 바로 끝나거든, 알죠 여러분? 패가 안 떠가지고. 자 이성 이상 카드가 세 장이나 있어서 이성 이상 금지시키고요. 아아 아, 잠깐 아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이렇게 일단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잘못했다. 야, 한장집봐봐 됐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어, 실수를 했어도, 요거 한 장이면 어떻게 된다? 음, 아, 아, 아, 아, 아. 요거 한 장이면, 마무로 야, 니한번 맞아봐봐. 이 필살기, 야, 아, 필요 없어. 마무로 죽여. 어어 아, 아, 아, 방어관련 깎깨있네 배워버려. 자, 배워버리고요. 어, 아, 이쪽에 필살기 쓸라고? 어, 못 쓴다. 이 말이야. 자, 좋아요. 촥! 촥! 어, 안 죽나? 이건 또왜 그런데? 퍽퍽 어, 어? 쭝쭝쭝 팍 오케이 비상은 일단 막았구요 만물로 탄탄한데 오 이상하다 아 치명이 안 터졌다 아 지금 구류드 방어관련 4 0 깎은게 끝났어 턴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끝나서 아 끝나고 지금 서브에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방어관련이 안 깎여있어서 치명이 잘안 터지고 치명이 안 터지면 잘안 죽네 아, 그래도 죽여드려야겠죠? 자 방어관련 다시 깎구요 촥! 와야 갑자기 이게 팍팍! 촥촥촥! 오케이! 1 3만원0 서브 딜러인데, 완전 패서가 지금 서버터이면서도 서브 딜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구류드 자스은 사람이가 툴 넘기시네? 뭐 합치고. 와, 감사합니다. 요거 영상각 잡아주시는데? 자, 필사기궁 데미지 한번 봅시다. 이필사기 1렙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풀업이었으면 100만 훨씬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우와! 130만! 130만! 야, 얼! 오늘... <웃음> 자, 여러분 어때요? 자, 마지막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약간 더 딜뽕 되기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어? 패스 다이엔등을 만났을 때다이엔을 진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죠. 다이엔이 회복을 잘하는 거지. 한 방에 만약 머리가 쪼개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타로 들어있잖아. 좋거든, 지금. 아, 일단 그래도 다이엔 죽이는 거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앞말부터 태근시키자 26만 7천이면 됐나? 야, 다이앤나 다이앤도 죽을수 있지 않았을까? 다이앤 26만 7천을 정말 피 얼마하고 한, 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방금 베니마페패두장 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동했기 때문에 피사기 바로 만들었습니다. 야, 엄청 세더라고, 베니마 피사기 아까 보니까. 다이앤아, 이피 얼만데? 한번 치봐봐! 그래, 고맙다. AI네. 어, 요쪽으로 쳐줬어요. 아, 피가 29만이구나. 아, 못 죽이겠다, 그지? 어떻게 아, 때리면 제일 좋겠노? 자, 속력을 한번툭 치고요. 어, 한번싹빼고그 다음 피사기 갈게요. 어, 약간 좀 그렇게 좀 가봅시다. 여러 가지 딜을 구경! 20, 오! 와 우와! 야, 봤나, 이거? 피사기는 덤이다. 쏙! 사그7 1 8 0 0다이앤는 일성 이걸로 잡았는데? 근탈에 들어있니, 다이앤을 야, 이대, 이랬... 나는 약간, 그, 그, 그 그냥 길뽕 덱, 그냥 길뽕 맛보는 맛 그런 어떤, 뭐 어떤 시연덱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다이언을 이렇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진짜 현 메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자, 한번더 보시죠. 딜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그게 없어서 방어 관련 깎아놓은 게 풀렸기 때문에 조금 딜이 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가만 해주시고 가보도록 하죠. 자, 가자. 자, 하고요 톡, 톡. 촥. 가볍게 한번 치면 7만 천. 가볍다. 7만 천. 팍! 아 역시 이거는 구류드의 방어 관련이 없다 그럼 치명이 안 터졌다면 그렇게 안 셉니다 구류드가 진짜 1등 공신이라 이거 뭐고 있어? 야 저기요 야 뒤집기를 시도한다고 네가? 하긴 마왕리을 하면 뒤집기를 할 만도 하지 그러나 우리 뒤집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 죽여버리자 자 먼저 가볍게 한번 원투훅 어, 끝났구나? 아, 야, 임마! 오늘 어, 베니바로 끝났어야 되는데, 씨. 야, 재밌네. 와, 저희 아, 재밌었어요. 진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덱기고이런데또 추천받으면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좀 시원하게 스트레스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그 구... 바이.